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위 팀입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 배고파서 잠을 잘 못자고 있어요 이 불면증을 해소시켜 줄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 양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양초에는 뭐 밀랍 뭐 파라핀 막 요런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의 양초는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한 걸준비해왔습니다 바로 삼겹살 입니다 맛있는 삼겹살 맛있는 삼겹살 소리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. 자 뒤집어 볼게요. 조금 살짝 해서 와, 이야, 좋아. 와, 이거는 크으, 진짜 맛있겠다. 와. 노릇노릇합니다 노릇노릇해 와. 일단 금강산도 식구경인데 한입 하겠습니다 한입 하겠습니다 되게 싹 말아가지고 음. 음 일단 기름이 충분히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음 아주 좋아요 이거를 이용해서 양초를 만들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딱 이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음, 와 색깔은 의외로 예쁘네요 어, 되게 황금색 빛이 나요와 신기하다 이제 여기다가 조금 붙치면서 심지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심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름으로 만든 양초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불부터 붙여볼게요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냄새는 고소한 버터향 약간 이런 냄새 나요 뭐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 다 내려와서 타고 있거든요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고기 굽는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들 은은한 내 사랑 돼지고기 비계의 냄새 오 되게 맛있는 냄새 다 순간 취할뻔했어요 여러분들 오, 정신차려 1TV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 이 양초와 함께 잠들어 보겠습니다